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 비료 기막힙니다. 네. 그 농민이 이 농민입니다.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슈퍼농부가 만든 SM 판 비료를 이제 사용하시고 농민이 직접 써보시니까 네. 효과가 최고입니다. 최고랍니다. 예. 작년에 엽수가 대략 일곱 장 정도로 저는 계열합니다. 아 그럼, 그럼 올해 두 개가 더나거예요 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야, 그럼... 우리도 뭐. 비료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초기 성장할 때 요거는 이제 나와서 벌써 이렇게 캡슐에서 이 루소기가 커져서 아... 나온 거고요. 어...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음... 음... 나올, 거고. 네, 나올 음... 거고. 일반 비료를 썼을 때는 음. 지금 뚫려 매고 네. 추비한다고 지금 허리가 부어지는데 네. 이 슈퍼 논 뿌리 덕분에 이제 <웃음>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합니다 이제. 한쪽 들어가서 네! <웃음> 왔다. <우와>. 아 왔다 와 보이십니까? <웃음> 와... 입이 몇개 세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에까지 여덟 장 어, 밑에 하역까지 어. 아홉, 아홉 장 아, 네. 작년에 엽수가 대략 7장 정도로 저는 기회를 합니다. 아 그럼 네. 올해 두개가더온 네. 거예요? 더 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야, 뿌리도 뭐... 그리가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도... <웃음> 입 두께도 음. 그 상당히 두껍고 겨울 잘 버티고 잘큰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3월 18일이죠? 네, 네. 맞습니다. 3월 18일에 지금 부직포 안 씌우고 작년에 음. 11월 달에 파종을 하셔서 마늘 심으시다가 겨가 부족해서... <웃음> 예. <웃음> 제가 심을 것도 가지고 하셨거든요. 다 빼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양파 신고. <싣고. 웃음> 농민이 농민들에서 만든 그 비료. 흐 기막힙니다. 네. 그 농민이 이 농민입니다.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슈퍼농부가 만든 SM 판 비료를 음. 이제 사용하시고 농민이 직접 써보시니까 네. 효과가 최고입니다. 최고랍니다. <웃음> 예. 그 슈퍼농부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머리가 크죠? <웃음> 아, 화면에서는 우리가 작았는데 아... 아, 아 좀더 뒤로 갈 걸. 아. <웃음> 이겼습니다. S M 팜. 아 그거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요거 작년 10월 작년 10월 달이죠. 네, 아. 네. 10월 초에 그때. 네. 잘해서 근데 지금 주요값 많이, 많이 올랐는데. <웃음> <웃음> 네? 아더 받아놓을 걸. <웃음> <웃음> 그 시중에 만원 성 비료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제 차별화 안된게 네. 이제 질소, 인산가리 그다음 뭐 고토, 봉소가 끝이지. 맞습니다. 이런 뭐 6대 미량 요소 이렇게 들어가는 뭐 봉소 0.5, 아연 0.5, 철, 망간, 구리, 몰리브덴까지 들어가는 그 복합 비료가 없지야.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없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성분들을 또 나중에 네. 작물한테 공급을 해주려고 그러면 또연면 살포를 제가 한 번, 두번더 해야 되고 농사를 조금 어 쉽고 편하게 네. 지을 수 있으려고 이렇게 비료를 만든 거죠. 제가, <웃음> 제가 이 소파도 <슈퍼동무님> 먹임 덕분에 올해 <웃음> 아주 오래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질소가 22는 뭐 어떤 복합 비료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12 인산 10 자체가 어 초기 성장을 잘한다 카는 이유가 어~ 구형성 인산이 아니라 수용성 인산이 들어가 있어서 어~ 물과 닿으면 녹아서 작물이 바로 빨아먹을 수 있는 수용성 인산 함유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이렇게 마늘 같은 농사를 지을 때는 구근류기 때문에 그~ 가리가 염화가리가 아닌 황산가리가 사용이 많이 되면 어~ 맛향 색깔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리가 1이 또, 황산가리랑 염화가리랑 같이 혼합이 되어 있고요 아. 네. 그거 아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하하달에 <웃음> <웃음> 비료가 도착해서 이렇게 조금 흘려놓은 비료인데, <웃음> 어, 지금 비를 맞고 이렇게 계속 했지만, 여기 색깔 자체가 조금 용출이 돼서 이렇게 껍질만 남은 게 있죠? 어, 껍질만 남 어, 그래. 네, 껍질만 남았고, 지금 요거는 알이 차이 요, 요런 색깔들은 알이 차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비료들은 이제 녹아서 음. 나온 거죠. 이렇게까지 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캡슐 두께가 음. 조금 더 두꺼워서 조금 천천히 나오는. 어... 초기 성장할 때 요거는 이제 나와서 벌써 이렇게 캡슐이 음. 돼서 6개가 나... 터져서 음. 나온 거고요. 음.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음, 나올, 음. 거고, 음. 네, 나올 음. 거고. 그 NK 비료라는 요소를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요게 안 터져 있는 요런 비료들이 지금부터 <웃음> 이제 용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 위에다가 또 굳이 그 질소질 비료를 음, 음. 사용을 안 하셔도 음. 농사가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안정적이게 비, 비, 질소를 공급한다 그죠? 네, 예, 충분한 예. 아. 그 질소질을 음. 그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음. 어, 성장하는데 배가 고픈 게 없는 거죠 크... 아, 기 어. 포인트입니다 네. <웃음> 네. 비가 오고 여소라든지 NK 비료를 살포로 갑자기 많은 양의 질소질을 공급을 해버리게 되면 음. 금방 쭉툭 크면서 이게 마디 절간 자체가 막 쭉쭉 길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천천히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먹게 음. 되면은 균형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작물 자체가 훨씬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물건이네 이거 <웃음> 이거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전화하시면 된다고요? <웃음> <웃음> 구매하고 싶으시면 은 요쪽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웃음> 공호다4고9에449 네. 요런건 빠르트 사야 돈 버시는겁니다 <웃음> <웃음> 뭐 쌉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3만원이 넘는 비로입니다 아 이게 음. 네이버에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은 3만원이 넘지만 음. 요거 싸게 사는 방법은? 이제 빠르트 단위로 저희가 공장에서 바로 공동구매해서 사게되면 은한포에 음. 이제 19,000원 음. 19,000원에 이제 공장에서 바로 직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싸게 사시려면, 이쪽 전화번호를 꼭 전화하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한국농산팀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남겨주된다는 거, 예, 그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트입 포인트. 네. 올해, 올해 처음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정리하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어, 작년에는 테스트 삼아 한번 써봤는데, 네. 어, 물건이더라고요. 아, 어, 물건이더라 네. 어떤 면에서 물건입니까? 어, 일반 비료를 썼을 때는, 지금, 돌러 매고. 예. 비 한다고 지금 허리가 부어지는데. 네. 이 슈퍼덤 덕분에 이제 <웃음>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아 네. 처비가 필요 없습니다. 10월 20일 경에. 아, 10월 20일. 네. 발동이 조금 늦다 그죠? 네. 파종은 11월 초에 했습니다. 초에. 아 그때 평당 얼마나 하셨어요? 어. 100평에? 100평에 6폭 6%까지 아, 넣어요 많이 넣었다 슈퍼동무님이 좀 말렸습니다. <웃음> 내 번호라는 거. 이왕 넣고 많이 넣자 싶어서, 네, 시원하게 넣어봤습니다. 네. 아니, 90%를 왜안 씻으신 거예요? 어, 우선은, 가라납니다 제가. <웃음> 돈이 많이 없어서, 살로무 살아라고 했는데, 좀 많이 전부 다 살았습니다. 네. 아, 그게 s f 팔라가지고더가있나요 어,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괜찮은 거 같아요? 이 비료가 일반 비료는 구형성이라서 되게 뿌리가 닿기 전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이 m 팜은 수용성이라서 이 마늘 색상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잘 먹어요 마늘. 인산 자체가 음. 이제 수용성 인산이 음. 들어가 있으니까 초창기 일반 복합 비료들보다는 이제 뿌리 음. 발달이 훨씬 빨라 빨리 성장을 하죠 뿌리가. 올겨울에 이제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너무 가뭄이 많이 들어서 이게 지금 땅 속에서 어 이렇게 뿌리에서 칼슘하고 가리 흡수가 떨어져서 양파 전국에 있는 마늘이든 양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입 끝이 조금씩 다 말라 있습니다. 저게 음. 입마른 병이 아니라 입마른 병이 생기게 되면 은 말랐는 포자의 검정색 균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는 병이 아니라 어 칼슘, 가리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다가 염변 살포를 하셔서 칼슘하고 가리 보충을 시켜주셔도 되고, 아니면 슈퍼추비, 뭐 물에 녹혀서염변 시비하셔도 되고, 뿌려주셔도 되고. 그 SM팜 비료를 모르는 농가들은 그 잠깐 주신다. 그래. 이걸 왜 아직도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일반 복합 비료가 지금 보조 받으니까는 1 4 0 0 0원 마더라고요. SM팜? 지금, 지금 만, 이제 가격이 오늘 19,000원. 19 네, 19왜 이걸 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왜? 이 울러매고 또뿌려되고이중이라이중일로 네. 이중일. 음. 인건비 줄고 네. 그 다음에 효과 좋고 효과 확실하고 아, 음. <웃음> 일단 처음 사용하실 때 이제 복합비료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어 비가 온다 하더라도 뭐 요소라든지 nk 살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하셔도 네. 시간 되실 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사용량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요소라든지 NK 사용량을 뭐 기존 사용하던 것보다 절반 이상 줄여서 사용하시더라도 어, 성장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 바짝만 해서 비닐 피복할때 하기 전에 이제 비료를 충분하게 넣어주시는 게 어, 농사를 훨씬 편하게 음. 쉽게 농사를 치실 수가 있죠. 그, <웃음> 한마디로 들어도 될까요? 네, 요 네. 네. 네. SM팜을 쓰고 나서부터, 가족과 여행도 지금 가고요. 어, 이 시기에. 네. 네. 같이 밥도 먹고, 네. 맨날 이렇게 시커멓 타가지고, 비로 끌고 있을 건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는, 네. 확실하면다 효과는. 네. 겨울에, 말좀 시작했어요? 겨울에, 셋째가 생길 뻔했습니다. 가 <웃음> <웃음> 어쨌든 올해 농사. 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올해 아마 빌딩 하나 올라가지 않을까? 네. <웃음> 아, 빌딩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웃음> 네, 이만은잘될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기쁘고 <웃음> 네. 또, 대한민국 농민이 농부들이 부대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Here we go.